안녕하세요 마리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뭘 할까 혼자 고민하다가 요 쉬면 되잖아요 할 일이 없으면 쉬면 되는데 왜 모시고 할 일을 만들어서 할까요 오늘은 이 제라놈들을 보이시나요 제라들을 좀 손질하려고 해요 어, 이쪽으로 오네 요런 음. 쪼꼬미들을 제가 삽목으로 많이 이쪽으로 나와요 발렌타인 자스민 이 발렌타인 자스민 같은 경우도요 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꽃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쁘, 너무 가깝네. 여기 하나를 비워놓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크지 않아요. 제가 이, 얘네들을 키우를, 뭐 그, 미, 키를 크면 이제 관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손도, 손목도 아프지고 그래서 미니미니하게 하면서 음, 단단하게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소품들을 지난 겨울에 준비했답니다. 근데 꽃도 그만큼 너무 쪼금인데 예뻐요. 여기 보세요. 예쁘시죠? 여기 나와있어요. 얘는 가을, 저번에 가지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름이 레드로바, 레드, 레드노바인데요. 생긴 거는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잖아요. 근데 꽃은 엄청 크게 피어요, 지금. 꽃이 밝게 피는데, 보세요, 여기. 꽃볼이 또 올라왔어, 또. 어제 제가 그냥 땄거든요. 우선 몸집에 건강을 주기 위해서. 이게 튼튼해야지. 나중에 꽃도 예쁘게 피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하나 있었는데 닦고 여기 또 올라오고 있어요 꽃볼이 어, 그리고 이름이 다 어려워서 크레이트 뭐야 브리셋 어, 왜 이렇게 어렵게 려 이름을 만들어놨을까요? 크레이트 브리셋 여아도 지금 제가 아직은 산목으로 왔던 애래서 여기 여기가 목지라 될 때까지는 우선은 계속 입장들도 따주고 튼튼하게 키워야 돼서 그렇게 키우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다 근데 제라는 꽃도 예쁘지만 이렇게 입장들이 예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허브제라들이 많아 가지고 향이 굉장히 좋아요 와이를 아, 봅시다용. 코랄 스파이시. 얘는, 이거, 소독 다한 칼이, 저기, 칼이 아니고 이거 뭐죠? 가이랍니다 소독하고, 소독하고 이거 잘라야 셔야 돼요.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음, 요럴 때, 밑에 있는 애들을 잘라서, 삽목으로, 이거 보세요. 여기 정말 작아요. 작은데 여기를 탁칠 겁니다. 요거를 이제 삽목을 또 시킬 거거든요. 어디다 시킬 거냐 하면은요. 요만한 소주잔 소주잔인지 소주잔이겠죠? 다이소 가서 요 잔을 요 잔을 음, 낱개로는 안 팔으니까 한 줄을 샀어요. 한주를 샀는데 여기다가 이제 어 이거 상토 넣고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서 물 뿌려주면서 뿌리 내릴 거란 겁니다. 물 삽목은 어 제가 해볼 때물 삽목도 괜찮은데요. 물 삽목에서 했다가 상토로 옮기면서 또 망가지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하나씩 미리미리 딱 보관해놨다가. 여기 여기 꽂아, 꽂아져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먼저 여기서 제가 꺾어서 여기다 꽂아놨는데 여기서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잘 키우면 생명력 길어요 요런 데를 밑에서 이렇게 나, 위로 좀 키를 키우고 싶다 하면은 밑에서 나올 때 이런 아기 때 그냥 쳐주세요 미련 없이 그러야지 위로 좀 올라가고 밑에서 이 자구들이 많이 있으면 못 올라가니까 힘이 뺏기잖아요. 이거는 아까 같은 데다가 같은 거는 같은 데다가 해서 글씨 써서 넣어 놔야지 안 그러면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음, 이것도 쳐줄까? 이거는 일단 입장만 잘라 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을 베었다 하는 거는 어, 이대로 놔두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에 바르는 또 약이 있어요. 마데카솔 같은 그러니까 식물에 바르는 약이에요. 상처의 상처 부위에 진짜 막 우리 쓰는 마데카솔 그런 거 쓰는 분도 있나?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쪼꼬미는 볼락 이제. 너무 제가 밥 추운데 걸어놨더니, 베란다에다 걸어놨더니, 얘네들이 꽃을 더 디펴요. 폴락, 폴락, 폴락도 여기 쳐내야 되겠죠? 지금 이쪽으로, 이쪽으로 얘네가 가기 시작하면요. 또, 어디있어요 음, 이게 과산화수소를 아예 여기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싸기가또 너무 커도 이런거는 거기서 커온거고요 집에서 와서 이렇게 큰거는 이제 벌써 농장에서 컸던 애들은 넓어요 집에서 크는 애들이 이렇게 잘 자라게 이렇게 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봄되면 이게 이제 색감도 더 다양하게 나주면서 예쁘게 클 겁니다 콜라 폴라. 콜라기란 아이였습니다 아, 저희 식물 키우는 사람들은 다육이도 아가라가고 이런 것도 알아안 키운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이비입니다, 아이비. 꽃이 예쁜 아이비. 아이고. 어제 물먹었더니 저면 간수했거든요, 이거 단체로. 음, 온탕도 아니고, 냉탕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탕에. 저면했어요. 다행히 떼들은안 불었어요. 미지근해서. 음, 아이비는 굳이 짤를것 없이, 얘 입장도 예쁘잖아요. 응? 예뻐서 그냥 이대로 키우고 싶어요. 약간 못난이 입장만 쳐내고 좀 늘어지게 키워보고 싶어서요. 이건 아이비랍니다. 아, 아이비 소개드렸고요. 음, 이 친구는 이리 봐라. 로얄 프로시티. 핑크꽃이라고 써졌네데 로얄 프로시티. 얘도, 아우, 정말 어린, 어린, 어린 삼무기가 얼마나 한게냐면요한 10cm 정도, 10cm 정도의 산목에서 뿌리 허이렇게난 것들이 와서 진짜 몇 개월 지나니까 이 정도로 튼, 보세요. 가늘지만 튼튼해졌어요, 벌써. 이게 성장 속도가 그렇게. 이건 까다로운게 또이것이더라고요 이거는 살몬스플래시살몬스플래시네요 스플레쉬. 이렇게 누리끼리 한 입장은 완전 천해지도 마시고 이렇게 해버리세요 얘 크는데 그냥 지장만 주니까 이것도 조그마지만 꽃피었었어요 이 꽃가루 떨어진거 보이시죠 이렇게 빨간 꽃 빨간 꽃, 파란 꽃, 어쩌고저쩌고, 삐약삐약. 뭐 이런 노래. 어두두. 아, 몰라, 몰라, 몰라. 음음음곰세 음.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두 마리 다한 집에 있어 남편 곰, 아내 곰, 양이 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짓거려! 알겠니? 네, 알았습니다. 요것은요. 아, 펜시종펜인데 이름이 뭐라고 써져있지? 아, 글씨가 진짜... 뭐? 아, 아 진짜 뭐라고... 만화루... 마나리프 <웃음> 가만있어봐 누구한테 가만있으래 뭐이 <웃음> 가만있어봐 마나 마나 마나주루 마나 음? <웃음> 마나 모르겠어요 <웃음> 그냥 펜시 종류에 펜시 종류 <웃음> 아 나올 적이 없네 우약고 <웃음> 우약고 어느 분이 펜시가 좀 까다롭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펜시가 이게 삽목하기가 되게 까다롭다고 들어서 안 건들라고요 클 <웃음> 때까지 왜 까다로울까요 잘안 된다고. 많이 키우신 분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아, 자르고 싶어 미치겠어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자르고 싶은데 아, 그러다가 괜히 돈전도못 찾으면 어떡해요. 아, 이거 글씨가 뭐야 도대체 마... 만화... 그... 뭔 말이지? 만화... 아, 만화... 몰라 그냥 펜시에요 <웃음> 진짜 혼자 초를을 하네 다행히 우리 양이들이 마리아 앙투가 자고 있어요 안 그러면 얘가 놀랬을거야 <웃음> 우리 엄마 왜 저러나 하고 <웃음> 그리고 요거는요 비렐, 에, 비렐롬 아 비렐롬 비렐롬... 이름이 왜 이렇게 다 웃겨 비렐롬 랭구스 비렐롬 비롬... 아나 못살아 이것들도 아직 하기에는 약해요 그냥 패스 아, 나 웃겨 죽겠네 진짜 이것들 음. 아이비가 여기 또 있어요 왜냐, 왜 이거 똑같은 아이비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 얘가 엄청 목대가 이렇게 만져보면 헐렁한 게 아니라요. 단단하게 크네요. 가늘면서. 근데 이거 약간 기대돼요. 꽃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입장 보세요. 입장. 이게 우리 음, 늘어지면서 크는 그 아이 비 있죠. 그 입장하고 거의 또,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똑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늘어진다면 어, 나, 나 나름대로 <웃음> 늘어지게 키우려고요. 단단해요. 이거 예뻐요. 그래서. 야이비를 아마 사장님이 헬렐리안걸 <웃음>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때, 아 웃겨라. 이것은요. 어, 뭐냐. 베터스 배... <웃음> 화이어리. 베터스 화이어리? 화이어리. 맞네요. 루터스 하이어리 처음이란 이름도 진짜 여러가지에요. 이 이름을 그냥 좀 쉽게 지워주면 안 될까요? 여기다 어제 제가 잘라놓은 건데 그냥 들어가. 들어가 있어. 거기서 거기야 다. 이것도 그냥 이 조그만데 다 꽃들이 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막 이렇게 아가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련 없이 좀 쳐줄까 올라갈 때까지 조금 더 자랄 때까지 기다려서 삽목으로 넘겨야 되나 그 그런 게참 고민이랍니다. 음 얘는요 리버시예요 리버시. 아, 글씨가 진짜 안 보이네. 리보이씨에는안 보여. <웃음> 진짜. 이래갖고, 어떻게 하지, 눈이. 이것도 삽목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쳐내는 것들을 보니까. 지금은 아직 키가 작으니까, 더 놔두고, 이제 좀 컸을 때, 컸을 때, 이제, 꼬집기를, 여기 순집기를 해주면, 옆으로 가지를 많이 뻗죠 나오시오. 잭팟 오키스. 아니, 잭팟 오키드. 오키드 미스트 잭팟 오키드 미스트 이름이 정말 어려워 음, 내 마음대로 지었으면 개똥이 소똥이 막똥이 닭똥이 <웃음> 이것도 제가 수영이 꼬불라 질락해서 이렇게 잡아묶었어요 너무 그 어린애래 가지고 아 이거 보세요 꽃꽃보루들이다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이거 다이 이거 육이가 아니고 이거 키우는 재미가 소소합니다. 뭐할건 아닌데요. 꽃이 피는 게 너무 좋아요. 꽃 꽃순이. 오 어, 이거 벌써 두 개로 여기가 나눠졌네. 왜아 이걸 어떻게 할까? 왜 두로 키워야 되나 아니면 하나 가지를 쳐내야 되나? 이거를 삽목으로 바꿀겁니다 제가 꽃볼 있는 거를 그냥 잘랐어요 이거를 삽목으로 키울겁니다 를 자른 거를요 물에다가 한 두, 두세 시간 두세 시간만 물을 좀 물꽂이를 해놨다가 삽목에 푹 넣어주세요 삽목판에 저번에 왜 제가 삽목한 것도 좀 많이 튼실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봄 되면 일반 화분으로 보낼 거예요 저기, 화분. 이거는 애당초 희한하게 생겼었어요. 뿌리가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뿌리가 헤어져가지고 제가 이걸 애기애기 할때 이렇게 잡아냈거든요. 여기 근데 위로 잘안 크고 엄청 옆에서 붙어갖고 이런 식으로 커요. 라란 보면 또 옆에서 여기까지 또 치고 있고 또 치고 있고 잘했다 해야 될지 못했다 해야 될지 손을내야 될지 신청해줘야 될지. 여기는 조금 더 커야지 천에도 삽목을 할것 같네. 그죠? 그러면서 위에 가서 이렇게 풍성해지게 하려고 밑에서부터는 좀옆가지를못 치게 안정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이에요. 안 보는 사이에 또 커있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애플 애플 사이다 인데요 이거야말로 제가 안 자르고 있어요 향이 이렇게 이렇게 향이 너무 좋아서 이거야말로 막 쳐내지 않고 늘어지면 늘어진 대로 키우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밑에 밑에 이런 애들만, 요런 애들만 잘라서 하고, 위에 가지는 그렇게 안 다듬으려고요. 꽃이 너무 예뻐요. 꽃 피고 진 것만. 쫙 하고, 그 자리에 순을, 꽃이 피고 지, 이렇게 졌잖아요? 꽃이 이렇게 피고 졌습니다. 보세요. 꽃이 피고 졌어요. 거기만 순짓기를 해놓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 그러면 키가 멀대 같지 않고, 지금 이것들은 꽃대에서 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라오면서 또 꽃, 또 꽃, 또 꽃. 꽃대에서. 어, 그래 너무 이쁘네요. 참이 가느다란 몸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지 너무 신기하고 놀랍죠. 이뻐서 그냥 제가 이 가운데, 이 가운데만 처음에 가져와서 여기 여기 생장점을 여기를 제가 순짓기 하고 그냥 없앴어요. 그 순을 생장점을 없앴더니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지가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런 데서도 세 가지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가잖아요. 이런 음. 애들은 조금만 티를 더 키워서 위에서 넓게 키면 이미 생장점은 없앴기 때문에 옆으로 퍼질 겁니다. 여기 꽃 지고 나면 이제 분실분실 분실. 사실 옆에를 지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꽃을 이 꽃대를 잘라줘야 되는데 제가 이 꽃대가 이 꽃이 너무 좋아해요 계속 이렇게 꽃불이 맺혀있고 이건 자를까 이거 물에다 꽂아야 되겠다 이런거 물에다 꽂아 놓으면 엄청 오래가는 거 아시죠 여번만 잘릴게 미안해 미안해 이걸 잘라줘야지 또 새순을 내, 내가 많이 낼 수가 있어. 가족이 풍성해지는 거야. 아, 얘는 계속 꽃이 피고 젖던 애인데, 잘리니까좀 미안하긴 하네요. 음, 그래야지 니네가 세 가지를 또 많이 늘려서 꽃대를 지금 다 자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생, 여기, 순직히 할 겁니다. 여기를 순직히 해버려야지. 이렇게 붕실하게 이제 커질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말아 요. 알겠어요. 아주 깔끔하게 쳐해버려야지 단발 시켜놨네. 는쿠쿠버펜쿠버는 진짜로 가을 되면 색깔이 더더더더 더더더 예뻐지죠. 근데 굳이 뭐 얘는 얘는 입장을 보기 위해서 꽃은 별로예요. 솔직히 말해서. 입장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거라서 그렇게 많이 쳐내고 싶진 않아요. 밑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고요. 상태고 우에서 이걸 풍성하게 키우고 싶어요. 옆에 뻗치는 애들만 오게 여기에서 자구가 나오는데, 이건 더 크면 제가 잘라서 삽목하면 되고요. 너는 그대로 있어. 너는 그대로 있어. 입장이 예쁜 애들은 입장으로 봐야 돼요. 이거 화이트링. 화이트링인데, 제가 이거는 이미 이제 키를 좀 많이 키워놨어요. 여기 벌써 보면. 키만 멀대같이 크지 초록이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오래 안 됐다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쬐끔하지만 약간 목질화가 된 애들은 그만큼 와서 몇 개월을 묵었고, 이런 거는 진짜로 얼마 안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입장으로 영양이 너무 가면 얘네들이 제대로 못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입장들을 다 쳐냈답니다. 제가. 아이고,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아이고. 바이올렛 노바 얘가 꽃이 정말 아름답죠 음, 그리고 꽃이 피면 얘가 한 달도 더 가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여기에 꽃이 필때쭉 잘라서 물꽂이 해 놓으니까 물에서도 한 달이 더 가요 꽃이 그, 그 예쁜 꽃이 이것도 너무 잘라내기에는 너무 너무 바닥바닥 붙었다 조금 기다리면 몇 개를 할수있겠네 여기까지 4개 정도로 쳐낼 수 있겠네요. 이게 삽목을 음, 부자가 돼야지 제가 재란도 나눔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재란 초벌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하고 있어요. 음, 이거는 디스통선. 작년에 엄청 제가 예쁘게 키웠는데 얘도 입장이 엄청 예쁘네요. 디스통선도. 이데 예쁘게 키우다가 여름에 무음으로 갔어요. 제라들은 여름에 무음으로 많이 가잖아요. 못난 입장들은 빨리빨리 쳐해 이것도 입장이 정말 멋있는 애들이에요. 희한하게 농장에서 입장이 만들어져갖고, 언니들이 집에 와서 적응할 때, 잘안 되더라고요. 이제 여기 다글다글다글 올라오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진짜 이쁘게 클 거예요. 농장에서는 그냥 우선 키키우느냐고.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에 엄청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달려 있죠. 그러니까, 아우 지금 막 기대 만발. 여기 이런 데가 이제 다 산모 해놓은 애들인데요. 음, 이것도 화이트링이고 이거는 랜드 랜디 제라늄 랜디 제라늄이. 꽃이 정말 예뻐요. 환상적이게 근데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거는 어디 산목판에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회용 컵에다 있고 쿡쿡 찔러놨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잘 크는 애들은 그냥 이런데서 잘 커요. 이렇게 막 애쓰지 않아도 잘 크는 재라들도 있고 좀 예민한 재라들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무엇이냐 보니페이스 페이, 보니 버터풀라이 네,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이러니까 뭐, 뭐 생각나는데, 상조회사 같기도 하고. <웃음> 왜 그러니? 음 여기도 지금 여 여기 옆에다 꽂을까? 지금 삽목할 것들이 여기 모여가네요 어? 이렇게 애들이막 성장할 때는요 이런 큰 잎을 큰 잎을 따 주는 게 좋은 게 아, 이거는 왜 크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뭘까요 이게 징그럽기는 아니 뭐면 뭐 괴물체도 아니고 뭐면 나와야지 이러고 왜 있을까요 이게 뭔 덩어리지 응? 범대면 나오려나으 어, 징그럽 시골 시골이 이렇게. 근데 뭘까? 뭔지 모르겠어요. 더보기 갖다가 봐야 되나? 더덕. 부도... 근데 이 무슨 엄청난 뿌리들이 거기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면 되면 보면 되면 이거 크든가 뭐 살든가 이거 보세요. 뭔가 되겠죠? 아이고 참. 꼭 숨어라잉. 이거를, 이게 왜, 이게 목대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원목대예요 이게? 이게 원 목대인데, 어허, 여기에 이렇게 하나 생겼는데, 그냥 이중으로 같이 키우죠, 뭐. 그죠? 아니, 응. 어, 네니맘대로할 거잖아. 왜 물어봐? 짱 이리 가라. 음, 그리고 오 오콜드 실드, 오콜드 실드. 맞아요. 아유, 그새 여기 또 하나. 꽃이. 꽃인데 아 진짜 요즘 꽃들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아주 창문지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 여기서 꽃을 딸 겁니다. 왜냐면 여기 꽃이 달려 있으면 안 돼. 꽃은 잠깐만 보고 다 떼야 돼. 하나인데, 여기도 요 목대가 원목대인데, 벌써 여기로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어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빨리 크는지 몰라요. 그죠? 몇 가지를 치고 나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제가 이쁘게 키울 거니까. 아, 세 가지 퍼져나가요세 가지가 순식간에 퍼졌네? 음, 언제 갔니, 너? 그쪽으로? 야, 야, 웃긴다, 야. 이게,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놔둘까? 일단은 그냥 이게 더 재미 재밌겠대 이쁠 것 같아요. 나도 나두지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이쁠 것 같아서 일단은 그죠? 이게 이것도 왜 이렇게 휘어져서 너무 어린 삽목이 때 그렇게 잡으려고 해도 이렇게 휘어지더라고요. 나중에 꽃 피면 뭐 아이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 따주면 요게 일자로 클 텐데. 그러면 또 여기가 너무 빈약해 보이고, 요것만 더 왕창 클것 같은데. 아니, 여기도 저기도 커라. 그리고 여기에 꽃볼들이 막 맺혀 있어요, 이렇게. 어. 아쉽지만, 좀더 크고. 어차피 이렇게 많이 휘어진 애들은 그냥 이렇게 커, 키워야 돼요. 어쩌겠어요. 진짜 잘안 크는 아주 마디마디게 큰스위제스 너무너무 마디게 크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똑같이 온 삽목이들인데 이렇게 다글다글한 여기에서 이렇게 입장들이 붙어있는데 얘네들이 좀 커야지 삽목도 하잖아요 근데 뛰어내기도 아깝단 말이에요 지금 미련이 많아서 그래서, 그래서 지금 더못 크고 있나, 생각도 들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나중에, 나중에 뭐가 뭔지 몰라요. 이름표도 없어지고 막. 그럼 다 그냥 제라는이야제라 지네가 제라는이지 그럼 뭐겠어요? 지네가 뭐, 제라, 뭐 제라 아니면 지네가 장미가 되겠어요? 제라지? 그래봤자, 제라에서 제라 나오지. 한번 이걸 따볼까? 따본다고 해서는 되지 못한 것들. 이야! 낫습니다. 잘 낫습니다. 집중하면 또 조용해지는 설렁설렁 해야되는데 집중하면 안되나 조금만 더 기다렸다니까 아무래도 멈질것 같은데 손으로 땄어요 위로 올라가는 것을 그래 목대 보호 차원에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키못큽다 있 나？젊 어서？한 때 라면 고생도 참자. 그서 다시 꽂아야 하는 것 같아요. 이대로 아직 키가 짱딸만 하니까 아마 작년에 무른 애들 사이에서 키운 애들 같아요. 얘네들들을 보니까 살려낸 애들 같아. 무른 애들 사이에서 근데 이렇게 자꾸 성장점을 따버리면 뱅이 안 되니. 너네 엄마 옆에서 커 살아도 네 운명, 죽어도 네 운명 운명에 맡겨 이것은 무엇일까요? 슈지 에, 수지 뷰티 수루지부티에요수루지부 아, 이것도 정리가 필요하나이네 키가 뻥뻥 크고 있네 시작이 없이 자릅니다 차례입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네. 위로 위로 가세요. 좋습니다. 음. 요거까지는 쳐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옆으로 키우겠습니다. 생장점을 끊겠습니다. 이게 이런 애들은 키가 멀 때까지 크는 애들 같아요. 순직기를 여기 끝을 보이시죠? 옆으로, 키 너무 뭐 크게 이제 옆으로 나라고 숨짓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옆으로 키가, 위로 더덜 덜 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클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못 가게 자꾸 막으면 돼요. 쉬운 애들. 여기도 꽃볼이 벌써 났었네요 와 여기도 꽃볼 미안하다 꼭못 보게 다 잘라내서 그래도 이렇게 하면 많아지잖아요 가족이 많아지면 그리고 항상 여분이 있어야 돼요 여분이 그랬을 죽 다육이 다육이래 여분이 있어야지 죽었을 때도 하나가 살아남는 게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이거 어디서 나왔지? 어디서 나나나나 그거는 버터플라이, <놀라> 로렐라이, <놀라> 버터플라이, <놀라> 로렐라이 아직 뛰어내기 y r 해야되는아무 I'm not 또 u r e if you're 크기 i n g to be a little bit o 애들 중에 몸 모주는 다 죽고 어렵게 어렵게 살려낸 그런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름표가 없어요. 음, 꽃은 벌써 필고하고 있네요. 아주 그 아마 무름으로갈때 꼬다리 남은 애들 꼬다리 쪽에서 이렇게 꼬, 꼬다리 쪽에서 해가지고 심어놨는데 보세 목지라가 돼가지고. 엄청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키는 작아요 키는 작은데 어, 엄청 튼튼하니 풍성 풍성 이게 이제 범대면 키가 더 커서 어, 이렇게 이렇게 산목 목 할게 많은데 아직은 쳐내면 안될 것 같아요 너무 어린애들이 많아서 뚜두두 예, 오렌지, 자스민 저번에 얘기했죠? 이거를 가지를 쳐줘야지 맞겠죠? 위로 길을 좀더 크게 하려면 어 이제 눈, 날이 어두워지니까 가위가 헛 j 질이 되네 웃기네 이렇게 요, 요 정도로 쳐버렸어요. 그럼 여우에서부터 이제 분지를 서로 하겠죠. 똥?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꽃볼들이요. 새로 나온 입장도 보세요. 반질반질하는 그것도 쳐, 쳐버리고 싶은데 한장한장 치고 싶은아나 오늘은 삽목할 거를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이제 이름을 빼먹지 않게 여기에다가 유성펜으로다가 이름을 해고 삽목을 해야 되겠죠 안그러면 이름 다 까먹어요 머리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름 다 까먹습니다 이름도 몰라 여성도 몰라 음? 아, 순게또 있어, 그 사이에. 아, 이런 게 너무 재밌어. 그냥 못 놔둬요, 오늘은, 아, 참. 음. 제가 손볼라고 갖고 나온 게또 있을지. 더큰 거는 있는데, 아, 더큰거 꺼내오기가 너무 번잡스러워. 이거는 나비수국입니다. 나비수국. 이렇게 뽀뽀를 올렸어요. 얘네도, 사이사이 약간 묵은 애들은 그냥 입장 쳐내버리고 요런, 요런 사이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목지려가 뭐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겨까지들 나오고 겨까지도 나오고 제가 여기는 잘랐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를 여기를 잘랐어요. 여기를 잘랐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겨까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도 꽃만 피고 치면 이거 꽃대 딱 자를 겁니다. 옆으로 나오게. 아 여기도 잘랐는데 꽃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겨까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풍성하게 키우는 거죠. 요새 이렇게 미니미니 하는 소품들 키우는 재미에 쏙 빠져있어요 제가 쏙 그리고 안안 해볼게 뭐 있어요 심심하니까 해봐야지 여러가지 이게 예쁜 배추꽃이잖아요 예쁜 배추꽃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목대를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쳐내고 꽃이 엄청 예뻤는데 여기를 제가 쳐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혹시 음, 자구가 나올까 하고 근데 지금까지는 잘 안보이는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실험 중입니다. 이거, 그래서 안에다 넣어놨더니, 입이 안 이쁘긴 해요. 원래 여기가 핑크한 너무 예쁜 색인데, 좀덜 이쁘긴 하네요. 그리고 뭐가 있노? 어, 음, 이것도 안읽까 이거는, 뭐야. 이름이, 진짜 안 보여요. 이거는. 문, 후. 손제라처럼 아이비하고 너무 닮았는데 아이비는 아니고 옷이 되는 것이. 이런 종류들이 입장이 굉장히 듣는 탄탄한가봐요. 엄청 무슨 플라스틱처럼 단단해요. 멋시기 뭐 거시기 거시기가 나가 니다 나가 니다 아이고 오늘 도 마리맘의 주저리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안녕.